도둑질이 뭔데? 남의 검은 돈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야? 어렸을 때 아버지 인쇄소 망했을 때 우리 아파트 살다가 한밤중에 짐 싸서 도망간 거 생각나? 그때 우리 동생 있었잖아 두세살짜리 여자애였어 그날따라 그 애가 까무룩 쓰러진다 했는데 결국 못 일어났잖아 병원에선 너무 늦었다고 했대.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도망다니는 중이라서 제대로 치료 한 번도 못 받고 죽은 거야. 넌 여섯 살이었고 난 여덟 살이었어. 그애 죽고 엄만 정신 나가고 아빠 맨날 술 마시고 넌 고모 할머니네로 보내줬어 난 학교 다니느라 집에 있었고 그때 가슴에 새겨졌어 돈이 없으면 죽는다. 난 아버지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돈을 가져왔으면 했어. 우리가 먹고, 우리가 살고, 죽지 않기 위해. 사람은 가난하면 죽으니까. 그때 우리한테 이 돈이 있었으면 나도 그 미친 결혼 안 했을 거야. 넌 하고싶은 공부했을거고 그 아이 살아있었을거야 그의 이름 뭐였을까?